소시 채용을 하겠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더 이상 인력을 키워서 쓰지 않겠다는 얘기랑 같아요. 뭐, 로스쿨을 가야 되나요? 의전원을 가야 되나요? 뭐 이런데. 안녕하세요 출근길 m b 입니다 오늘은 어, 채용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SK그룹이 공채를 폐지하고 수시채용으로 채용 방식을 바꾸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SK그룹이 수시채용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국내 5대 그룹 중에 이 전통적인 방식인 공채 를 제도를 유지하는 회사는 삼성그룹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뭐 작년에 현대차그룹이 수시채용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전에 LG도 그렇고 이제 많은 회사들이 수시채용으로 채용방식을 변 병... 화 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수시 채용을 하겠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더 이상 인력을 키워서 쓰지 않겠다는 얘기랑 같아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1년에 두번 정도 이제 상하반기로 나눠서 공채를 뽑아서 뭐한 한두 달 정도 연수원에 모아놓고 그룹 교육을 합니다 이 그룹의 어떤 이 인재상, 비전 그 다음에 뭐 창업주의 일대기 이런 거를 막 엄청 교육을 시키면서 회사만의 아이덴티티 이런 거를 심기 위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계열사로 보내서 계열사에서 이제 실무 교육을 하고 그러고 나면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이제 현업 부서에 배치가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기존에 이제 채용을 했던 것을 이제는 아 그런 거다 필요 없고 그때 그때 현업 부서가 원하는 인재를 수시로 뽑겠다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공채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되게 분명했어요 일단은 공채제도는 현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뽑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업은 현업마다 이제 각자 원하는 인재상들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어떤, 어, 어떤 업무에 특화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원하겠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 회사에 잘 어울리고 회사가 원하는 이 스킬이나 뭐 스펙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부서의 니즈를 맞춰 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부서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신입을 공, 신입 공채를 뽑아도 실제로 업무에 이 친구들을 활용하려면 상당기간 시간이 걸려요 요즘 그이 대기업들이 하는 의사결정들을 보면 이 현장에서 이 변화의 속도나 이런 것들이 엄청 빠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뭐 최근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 전통적인 사업인 휴대폰 사업을 뭐 매각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옛날 같으면 은뭐 전혀 상관도 없을 것처럼 보이는 무슨 로봇 회사도 인수하고 막 이럴 정도로 회사들이 변화와 혁신에 대한 어떤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에 반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이제 인재 채용 시스템은 굉장히 느렸어요 뭐 채용 기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전혀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들 이런 인재들은 뽑아주지 못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이 불만이 많았죠 또 환경이 굉장히 이제 유연성이 뛰어난 이런 데들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 보면은 그런 회사들은 그 직원들을 교육시킨다는 그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넷플릭스의 문화기술서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되게 잘 나타나는데 우리는 최고의 인재를 최고의 대우로 뽑아서 활용하고 그 사람이 최고가 아닌, 아닌 상황이 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회사에서 내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변화의 속도가 극대화되고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우리 기업들도 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 나이브한 채용을 할 거냐. 우리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빠르게 뽑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 그리고 그런 고민의 방향성이 이 수시 채용의 이제. 보편화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일 큰 문제는 사실 취업준비생들이죠 취업준비생 지금 특히 당장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인 이유는 어쨌든 이 사람들은 기존의 공채 시스템을 이 타깃으로 취업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커요 저도 뭐 다양한 회사를 경험했고 사회생활을 이제 한 14년? 3, 4년 정도 한 입장에서 지금 와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수시채용을 한다는 건 전문성이 극대화된 사람을 뽑겠다는 건데 이제 와서 전문성을 막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은 성장하는 기업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 대학생들은 뭐 스타트업 취업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실제 이런 어떤 성장하는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면서 경력을 쌓아서 나중에 그 경력을 바탕으로 본인이 진짜 원하는 뭐 회사나 원하는 이 직종으로 좀 이직을 생각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직접 창업을 하거나 대기업에 들어가면 좋은 점이 많지만 일단 대기업은 굉장히 그큰 틀의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갓 들어온 신입사원의 역할은 굉장히 제한됩니다 저도 예첫 직장이 대기업이었는데 어 처음 한 1년 동안은 어떻게 하면 엑셀을 마우스를 안 쓰고 키보드만으로 작성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예, 연습하고 이랬던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실적 정리하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루틴한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회사에서 뭐한 5년 10년 있으면 분명 뭐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성공은 하겠지만 성장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잘 갖춰진 시스템과 체계 안에서 뭐 천천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오히려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좀 스타트업 같은 이런 성장하는 기업에 가서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 수시채용의 시대는 결국 전문성이 극대화되는 시대니까 가능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본인만의 무기 전문성 이런 것들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보면 이제 그런 학원들이 많더라고요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육성하는 과정도 있고 AI 관련된 교육과정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어차피 사실 기업들이 앞으로 원할 인재들은 이 그런 쪽의 인재들일테니까 이제 그런 걸 찾아서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앞으로는 사실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당연시 했던 그런 스펙 준비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그냥 대학생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거라도 했다는 게 어떤 성실성의 척도가 될 수는 있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그냥 실력을 보고 채용을 하는 세상이 오면 크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좀 생각을 바꾸고 이제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바로 내가 이, 쓰일 수 있는 스킬 위주로 이 준비를 해야지만 앞으로 이런 더 어려워지는 채용시장에서 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